조언TV의 쭈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라인을 타볼거예요 어, 사람이 없어도 잠깐 마스크를 벗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일어날 때는 1 2자로 이렇게 일어나면 은 앞뒤로 이렇게 별로 안 움직여요 1 2대로 하면 계속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일거예요 이렇게 저같은 망초고자들은 이렇게 기본자세부터 배우고 이렇게 보호장구도 꼭 착용해야 돼요 알았죠 이제 한번 타볼게요 먼저 이로게 타보세요 그다음 넘어지는 방법도 있어요 넘어질 것 같으면 이 방법으로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부상을 할... 그게 아니고요 왜요? 오, 이렇게 넘어져야 돼요. 그 다음, 기본 자세는. 잠깐만요. 기본 자세는. 하면, 허벅지에 이렇게 대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은 옆으로 가죠 그러면 안되고 일단 여기 일자로 일자로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위자가 이렇게 되게 이걸 이렇게 걸이 하고, 이럴 다가 다시 붙여주세요 너무 들어가에그안돼에왼다에다가에그다심이다 싫어요 그냥 오른발은 10% 왼발은 90% 100%라고 치면 왼발은 90% 10%만 10 주세요 그러면 잘 돼요 이렇게요 사이어요렇게 실력이 조금 되시면 이렇게 두 발로 하는 것도 연습하이면 좋을 것 같아요. 개미나 이런 벌레들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넘어 넘어지세요. 안녕